안녕하십니까 노년동 장사꾼 성광수입니다 지난번 제가 골목식당에 땡스컵밥이랑 고깃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댓글이 제가 평생 살면서 먹을 욕을 다 먹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분한 분에 대한 반하는 말을 했다고 아니 제 생각을 제 경험을 토대로 말한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올까 예상은 했지만 실제 예상대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골목식당 땡스컵밥 고깃집에 대해서 욕을 또 먹더라도 회기동 골목식당이 끝났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방송 나오는 지금 땡스컵밥이랑 고깃집이 실제로 방송 효과가 없어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생스커법이라 고깃집을 다시 재방문할 의사가 있을까요? 아니면 멀리서 그 집을 찾아가서 먹을 의사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방송효과로 그리고 워낙 유명한 골목식당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멀리서 먹으러 오고 그래도 방송이 나온 집인데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골목식당의 방송효과가 없어지고 1, 2년 후쯤에 과연 이 집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결국 장사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1, 2년 후에 장사가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장사는 살아남아서 오래오래 할수 있어야 되는데 비싸든 싸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 노력을 기울였으면 그만큼 오래오래 장사를 할수 있어야 되고 수익이 그만큼 보장돼야 된다는 게 장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땡스컵밥과 고깃집은 그 열기가 식으면 힘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 경험상 저도 대학 상권에서 가게를 해서 망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땡스컵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땡스컵밥은 상권, 자리, 입지 이 부분에서 제가 먼저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땡스컵밥 자리 자체가 학생들이 원룸, 자취방 그 지나다리는 딱 길목에 있습니다 길목에 있지만 자리가 협소하고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흘러가는 자리입니다 가게 자체가 테이블 두세 개 정도 운영하면서 협소하게 운영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은 테이크아웃 해야 되는데 컵밥 자체가 장소와 위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는 무조건 테이크아웃 할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컵밥 자체는 테이크아웃 하기도 애매하고 앉아서 먹기도 장소가 협소하니 장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할 수도 없는 자리고 저 자리에서 과연 무뭘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가격이 높은 것도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싸게 팔자니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다고 테이크아웃 하자니 땡스 컵밥 자체는 테이크아웃 하기가 힘들다는 게 땡스 컵밥을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먹지 않는 이상은 커피숍 가서 먹거나 길거리에 앉아서 먹거나 이렇게 하기가 컵밥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김밥이나 햄버거는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고 가방에 넣어놨다가 어느 정도 어디 가서 빼서 먹을 수도 있는데 컵밥은 그런 상황이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노량진 컵밥이 왜 유명해졌을까 왜 노량진 컵밥은 서서 그렇게 빨리 먹고 가버릴까 상권 자체에 이유가 있습니다 노량진 컵밥이 유행하게 된 상권 그 상권을 보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학원을 갔다가 다른 학원으로 이동할 때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 서서라도 빨리 한끼 때우고 먹자 해서 유행하게 된게 컵밥입니다 급하게 서서 한끼 빨리 때우고 먹자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해서 생겨난 게 컵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동 땡스 컵밥은 대상 자체가 틀립니다 대학생들이랑 학원생들은 대상이 틀립니다 대학생들은 점심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서서 굳이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또 사서 학교에 가서 비벼 먹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웃기죠 타겟 자체가 잘못 선정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기동 땡스컵밥을 학생들이 굳이 사먹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1, 2년 후쯤에 한번 보십시오 사먹을 이유가 없는데 왜 사먹습니까? 사먹을 이유가 있어야 사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해결책을 내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땡스컵밥의 결론은 제가 만약에 땡스 컵밥 자리에서 장사를 한다면은 뭘할수 있을까? 참 자리도 애매하고 좁고 판매하기도 쉽지 않은 장소에 거기다가 불인건비에 월세에 이걸 생각하니 많이 팔아야 된다 근데 또 비싸게 팔 수는 없다 그럼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땡스 컵밥이 아닌 땡스 김밥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옥수동 할머니 김밥이 있습니다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김밥집입니다 이 할머니한테 주문이 엄청 들어옵니다 야외에 가거나 아니면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때 미리 주문을 해서 박스채 그할머니를 팔아요 근데 맛도 있습니다 정말 잘 내요 또한 가지 역삼동에 가보면 1,000원에서 2,000원짜리 하는 김밥집이 있습니다 아저씨가 하루에 못 팔아도 3,400개씩 판다고 알고 있습니다 1,000원 2,000원 파는데 거기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아저씨가 장사하는 노하우도 독특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굉장히 각종 모임들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뭐 체육대회나 아니면 뭐 등등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밥한끼 때우려면 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테이블 다 없애고 김밥만 계속 말면서 짠김밥 땡스 마약김밥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은 학생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김밥 그 김밥집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지난번 고깃집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왕이면 희소성 있는 고추장구이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사장님이 워낙 열심히 또 하셨고 조보아 씨가 먹더니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해서 고추장구이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했더니 굽는게 힘들어서 고추장구이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굽는게 힘들면은 초보를 해서 주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워낙 애써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즘 고추장 국이가 없으니까 더 희소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 유튜브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방송에서 굉장히 급하게 짜맞춘 듯한 느낌으로 제 말에 대한 반박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는 고추장 구이는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힘들다. 손님이 다섯 팀이 한꺼번에 오니까 둘이서 고기를 초벌해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영상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기가 나는 부분은 방송에서 보니 벌써 연기를 뺄수 있는 후드나 이런 걸다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충분히 연기가 나면 뺄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처벌구이 다스 팀이 한꺼번에 왔다고 그걸 두 분이서 못 치면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왜 맛있는 고깃집은 다 구워줄까요? 왜 잘나가는 요즘 유행하는 고깃집들은 왜 구워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 방송이라는 게참 무섭다 제작진의 의도에 따라서 시청자들은 볼 수밖에 없겠구나 제작진의 의도에 따라서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의 의도에 의해서 빌런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내일 나오는 거제도 편에서는 아마 욕으로 가게 오래 하신 아줌마 사장님들한테 욕으로 당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대학 생권에서는 무조건 싸게 팔아야 됩니까? 대학 상권에서는 무조건 대학생 위주로 장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대학 상권에도 직장인들이 있고 다른 아파트 단지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요즘 학생들은 싼 것만 찾지 않습니다 특색 있고 맛있는 집을 더 찾아다닙니다 접근성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대학 상권에서는 무조건 저렴해야 하나 줄비합니다 다싼 집들만 있습니다 다 싸게만 팔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성의 차이를 바꿔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장사에서 지인 장사하지 마라 합니다 지인들만 보고 장사를 하면 은 장사 망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 몇만 명은 그냥 지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대학생들은 빼버리고 학생들은 빼버리고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드렸습니다 왜 지인으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방학 때는 이 지인들이 없어집니다 학생들이 없는데 누구 보고 장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인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날 위해서 팔아줄 수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장사를 외부에서 끌어들이고 아니면 그 지역 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야지 장사는 결국엔 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 위주로만 장사하다 보면 싸게만 가게 되고 학생들의 퀄리티가 높든 안 맞든 일단은 벌써 싸게 낮게 이렇게 가버리면 외부 사람들은 안 옵니다 결국에는 외부 사람이 안 오면 지인들도 안 옵니다 그 지인들은 학생들도 지인입니다 고깃집도 똑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방송효과가 끝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고깃집이? 폐기동까지 가서 냉삼을 드시겠습니까? 인기가 없어지고 방송효과가 없어졌을 때 굳이 찾아가서 먹을 집이라고 저는 판단 안 합니다 그리고 가게하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꼭 명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유행하는 거 뒤따라 가거나 아니면 은 유행 끝나가는 거 끝물 타버리면 은 망한다는 걸알 것입니다 요즘 냉삼집은 유행이 끝나갑니다 한참 유행이 확 불탔다가 지금 유명한 집도 손님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냉삼집을 해서 1,2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 열기가 식어가는 단계인데 지금 상태에서 냉삼집을 하면은 껌물탄 겁니다 고깃집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고깃집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고기입니다 고기 자체가 맛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고기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냉삼의 트렌드는 국내산 좋은 돼지고기를 급냉해서 쓰고 있는 집도 있고 제주도 돼지 정말 좋은 고기를 급냉해서 쓰는 집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3천원짜리 100개 팔면 좋겠습니까? 만원짜리 10, 100개 팔면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테이블이 몇 개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방송 탔으니까 회전율이 나오겠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할수 있는 회전율이 나오지만 그 방송 효과가 끝났을 때는 회전율이 나올까요? 외부에서 찾아올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고깃집의 결론은 오히려 소고기 진짜 좋은 돼지고기 마장동에 가셔가지고 도매집 사장님들 만나 보시고 정말 좋은 고기 정말 애원하고 빌든 아니면 방법 한 가지 또 가르쳐 드릴게요. 가서 현금 결제만 하겠다고 하시면은 진짜 고 좋은 고기 주세요. 딴데 줄거 나한테 줍니다. 저는 현금 결제합니다 항상 고깃집 할때 현금 결제 할 테니 나한테 좋은 고기 좀 주세요. 부탁하면 줍니다. 그런 고기 하셔가지고 열 테이블 미, 미발이기 때문에 한 바퀴 두 바퀴 돌아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퀄리티로 가셔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고깃집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노년동목작골목 7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이쪽에 더본 가게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워낙 싸게 했어요 다 싸게 하고 주위의 가게들도 워낙 그더보에 싸게 하니까 그 가격을 넘었으면은 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년동 골목 자체가 싼집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할때 부동산이랑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 지인분들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광수야, 너그 가게가 면은 여기 다 망한다. 저기 50%씩 막 가격 때려버리는데 너살못 살아남는다. 저 지금 7년째 장사하고 있습니다. 노년동 먹자골목에서 다른 쪽은 다 빼셨지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장사는 1, 2년 보시지 마시고 오래 보십시오. 오래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살아남아야지 오래 가는 겁니다.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깃집 보면서 아, 성공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얘기를 꺼낸 부분인데 욕을 먹다 보니까 이걸 내가 굳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사하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꼭잘 되셔서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광수TV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